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은요 무엇인가 세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인포그래픽 디자인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도형을 활용해서 만들어 줄 건데 애니메이션 간단하게 넣어서 이렇게 하나하나 띄어 놓는 형태로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지금 제가 만든 것을 보면 여기에 하나하나 도형으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 그두 가지 방법을 천천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도형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일단 삽입 도형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에서 타원 도형을 삽입해 줄 겁니다 삽입을 할때 그냥 삽입을 하게 되면 모양이 진짜 타원이 되기 때문에 꼭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정원의 형태로 삽입을 해 줄게요 자,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하나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에 똑같은 원을 겹쳐서 두개 정도를 넣어줄 겁니다. 자, 이것을 넣을 때 어떻게 이것을 복사하느냐 면뭐 물론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아래쪽으로 똑! 이동시켜서 복사를 시켜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리고 또 컨트롤 시프트키 누른 채 복사해서 총두 개의 형태로 해 줬습니다. 자, 제가 여태까지 만들면서 이 부분이 조금 애매했는데 이것을 완전하게 정렬을 해서 맞추는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그냥 겹쳐주기만 하면 되니까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저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파워포인트 2013 버전 이상부터 있는 도형병합이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해서 이것을 하나하나 다 구분을 해줄 거예요 겹쳐져 있는 부분들까지 일단 도형 세개를 전체 다 선택해 주시고요 이후에는 상단에 도형서식 왼쪽에 도형병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도형병합을 활용해서 하나로 합쳐지거나 결합하거나 조각내거나 교차하거나 빼거나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다양한 도형의 형태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조각을 눌러 볼게요 이렇게 조각을 누르니까 여기에 중앙 부분과 이 겹쳐진 이 모든 부분이 하나하나 다 조각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가요? 이렇게 조각난 것을 활용해 주시면 방금 전에 만들었던 것을 또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중앙에 있는 것부터 삭제를 하고요. 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개체 서식에 들어가셔서 선을 없음을 꼭 해주셔야 돼요. 선 없음을 해주셔야지만 병합했을 때 겹쳐지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게 보이는데 상단에 있는 도형과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도형을 결합해주기만 하면 없어집니다 도형서식, 도형병합, 통합을 해주시면 하나의 이미지로 통합이 된 것을 볼수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도형병합, 통합 또한번 도형병합, 통합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개의 도형이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도형을 색상을 바꿔줄 건데요 색상은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에 들어가서 그라데이션 채우기로 바꿔줄 거예요 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눌러봤더니 이렇게 그라데이션 중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중지점 네 가지의 포인트가 바로 색상을 집어넣고 할수 있는 곳이에요 그라데이션 중지점을 두 개만 해줄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X자를 눌러서 중지점을 두 개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색상을 삽입을 해줄 건데요 일단 초록색 넣어 볼게요 똑같이 자 이렇게 도형에 색상을 넣으면 단조롭게 나오게 되는데요 한쪽에 있는 색상을 약간만 어둡게 만들어도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돼요 그래서 다른 색을 눌러 주시고 여기에서 이 마우스가 있는 이 부분이 색상 포인트인데 이것을 아래쪽으로만 살짝만 내려주시면 조금 더 어두워지거든요 조금 더 어둡게 만들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이렇게 뭔가 그림자가 지는 듯한 약간 입체적인 느낌의 색상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이 바로 색상을 고급스럽게 만드는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런 방식으로 활용하시면 어떤 색상을 집어넣더라도 훨씬 고급지게 보여지게 될 거예요 또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해서 색상을 바꿔볼게요. 이거는 빨리 감기 안 하고 어떻게 하는지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색, 다시 한번 똑같은 옥색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에 있는 색상을 훨씬 더 어둡게 만들어주면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죠. 방향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줄 거니까 오른쪽 밝게 왼쪽 이렇게 하면 좀더 중앙 쪽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볼수 있고요. 왼쪽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라데이션 채우기 색상을 이번에는 좀 밝은 녹색 이것도 밝은 녹색을 더 어둡게 자, 이렇게 바꿔줬고요. 방향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하면 자, 이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훨씬 고급져 보이지 않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넣고 싶어하는 아이콘을 삽입을 해줄 건데요 아이콘을 삽입해 주기 위해서는 또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는 건데요 플랫 아이콘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아이콘을 다운로드 받고 삽입해 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피스 365 버전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삽입? 아이콘에 들어가서 아이콘을 삽입해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콘 삽입은 오피스 2019 버전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쓸수 있으니까 참고해주세요. 그 이하 버전은 없습니다. 여기에 제가 넣고 싶은 것을 하나하나 넣어볼게요. 아이콘을 삽입을 했고요. 이 아이콘의 색상을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어떤가요? 훨씬 더 뭔가 느낌 있게 나오게 되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아이콘과 뒤에 있는 이 도형을 선택해서 그룹화를 시켜줄게요. 그룹화 그루파. 하나하나 그룹화를 시켜줄 거고요. 그룹화 단축키는 컨트롤 G입니다. 컨트롤 G를 누르셔도 그룹화가 돼요. 이후에는 여기에 애니메이션 그리고 펄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이렇게 펄스라고 하는 것을 넣어주면 살짝 확대됐다 축소되는 듯한 느낌으로 펄스가 작동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나씩 나오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만들어 주실 수 있게 되는데 방금 전에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됐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면 모핑이라고 하는 효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모핑이라고 하는 전환 효과는 오피스 2019, 오피스 365 구독자들만 활용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것을 똑같은 것을 복제를 해줄 거고요. 위치를 변경을 해 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그리고 전환 모핑을 주게 되면 이렇게 회전하면서 변경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바꿔주실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모핑 효과를 주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도 바뀌게 되겠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약간은 복잡해 보일진 몰라도 도형병합이라는 효과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으니 훨씬 편리하겠죠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삽입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스마트 아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이 스마트 아트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찾아 주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떤 것을 선택을 해줄 거냐면 여기에 있는 기본 밴형이라고 하는 그래픽을 삽입을 해줄 겁니다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이 형태를 그대로 활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안쪽에 있는 도형을 세 개를 다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더 키워줄게요. 그럼 기본적으로 훨씬 더 커지죠? 그리고 이 전체를 어떻게 해주느냐면, 그룹 해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룹 해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 그룹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Ctrl Shift G 를 누르셔도 돼요. Ctrl Shift G를 누르면 그룹 해제가 되고요 한번더 Ctrl Shift G를 누르면 이렇게 각자 도형이 따로따로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똑같이 도형서식, 도형병합, 조각을 눌러오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조각이 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도형병합과 그리고 스마트 아트를 활용한 인포그래픽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쉽게 만드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멋진 자료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